이 밴드 발산역 3번 출근다. 우리가 누구? 발산역 3번 출근! 다시 한 번. 우리가 누구? 발산역 3번 출근! 오케이, 다 같이! 소리 질러! 좋습니다. 그럼 저희 멤버. 아, 이 친구가 코러스를 맡고 있는 한현민이라는 친구인데 옛날부터 보컬을 좀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어림도 없는 소리죠 제가 보컬인데 오케이 보컬. 어, 데 우리가 먹을래? 오케이 한잔 줘아 오케이 소리 들리라! 오케이 음, 지금... 어, 예, 좋습니다 이런 멤버 소개가 이겼습니다 먼저 무시무시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기타 스트 스크림! 뭐라고? 네 목소리로 해 아이고 야려 <울려! 웃음> 힘든 관계로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우리팀의 최고의 베이시스트 이재! 가야지이 친구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기타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여주요! 오늘은 개소리네요 잘했어 오케이 나와 이제 자 다운 우리팀의 미친 크레이지 커플 작곡가 JYP 앤 미친 키보드 미키! 나 미키! 너래도아름 no? 노래 보고 내가 방금 떠오른 노래가 있어 어떤 노래? 잘 들어봐 이상하게 생각해 저희 위키가 오늘 처음 하는 공연이라서 감정이많이복받할 체력입니다 <웃음> <웃음>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연 영훈아가 오늘 락커 전영루아 수습다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오케이 그럼 저희 첫 번째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마은 현대인들에게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노래 제목 키스 키스 키스 All right. 좋습니다. <웃음> 야, 저희 이번 앨범에 저희 노래가 약 20곡 정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노래가 다이딴 식인가? <웃음> 저는 짧게 불러요. 오늘 보니까 이쁘신 분들 많이 오셨네요. 저엔 뒷줄에 이쁜다, 그 중간줄 좋습니다. 그면아 깜짝이야. 아, 이 목소리로 해. 나 닮았네. 오늘 널따이 감자 시디. 어떻게 됐는 상하게 <웃음> 해주 <웃음> 어? 그러잖아. 몸매는 끝내시지 않아? 들쑥날쑥해. <웃음> <웃음> 네, 희가 지금, 공연 시작한지 약 2분 30초 정도 지났는데 마지이제마을막곡다을 보고 니다이케이저희을 마지막 곡 한평생 자식을만다을 위해 희생니다니다가 지금은 할머니다되어상을여고분들니다이는노래입니다제영 그랜드 마더 아 저거 <목소리도> 오케이 okay.